안녕하세요 인천서고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초보탈출 영상편집 브이로그 온라인 강좌를 담당한 강사 김정환입니다 어, 지난 첫번째 시간에 메타버스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약간의 문제 좀 있었죠 그래서 어, 해당 영상을 별도로 유튜브 채널에서 어, 제공을 하기로 약속을 드렸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영상 작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할 때는 해당 강의 영상을 녹화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강의 중간중간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약간 중단이 되고 하는 바람에 아예 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도서출판 수의당 이라고 하는 전자책을 전문으로 하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한입니다. 음, 전자책으로 책을 몇권 출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로 강의는 유튜브 채널 운영 또는 뭐 동영상 편집, 뭐, 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런 오픈마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걸 이용한 쇼핑몰 운영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자책 출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한 강사입니다. 이 강의는 초보탈출 영상편집 브이로그라고 하는 강좌명으로 인천서구문화대학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어, 총 16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번 영상은 첫날 강의인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이것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영상 편집을 위한 모바일 앱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실질적인 실습은 다음주 수업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에 나오는 것처럼 8주차까지는 이 모바일 영상 편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9주차부터는 컴퓨터를 활용한 영상 편집을 대략 한 5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어. 사실상 이 순서를 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은 스마트폰 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정교하고 음, 디테일한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어왜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 강좌가 브이로그라고 하는 분야를 좀 캐주얼하게 좀 편하게 영상을 공유하는 방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까다로운 영상 편집 어떤 그런 디테일한 그런 어, 기능들보다는 쉽고 편하게 다양한 과 들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쪽보다는 스마트폰 쪽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쪽을 좀더 강조를 하는 그런 강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16주차 마지막 주에는 종합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 2주차부터 바로 모바일 영상 편집 그에서이 영상 편집에 관한 내용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여기 작성을 할 때는 제가 미처 넣지 못했지만,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2회차에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이 캡컷보다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기본 기능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떤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같이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의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와 관계없는 내용을 올리지 말라 라는 겁니다 보통 정치적인 글들 그 다음에 다른 방에서 퍼오는 좋은 글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 강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올리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해당되는 글들을 올릴 경우에는 발견되는 즉시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저는 해당 글을 삭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하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해당 음, 수강생의 예, 활동할 수 없게끔 아예 그냥 강퇴를 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수업에 관련된 음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니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지 질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까지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어, 그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와 관련돼서 필요한 모든 정보는 해당 카톡방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나면 이 영상 역시 단톡방에서 제가 볼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1회차이고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영상 편집을 위한 모바일 앱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활용 방안 안내를 한다고 적어 놨는데 순서를 약간 바꿔서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앱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을 자 먼저 영상 컨텐츠의 활용과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여기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가볍게 예, 여러분들이 어, 영상 컨텐츠 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구글에서 검색을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즐겨보는 유튜브의 영상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왜 그러면 굳이 유튜브에 한정해서 자료를 찾아봤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가 음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접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차, 시청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TV도 있죠. 그리고 뭐 카카오톡 같은 데서도 영상이 물론 이제 그건 대부분 다른데 올라오는 영상으로 펴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카카오톡 같은 데서도 영상 컨텐츠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네이버 TV도 있고요. 그런 유해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죠. 얘기 들어보니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제외한 일반적인 개인들이 올리는 이런 영상 컨텐츠 플랫폼들 중에서는 유튜브의 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 이상 유튜브를 보는 거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컨텐츠의 비중은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tv 예능 및 드라마 등의 짧은 영상 이게 39.1% 차지한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교육 및 정보 콘텐츠가 34% 연예인 및 가수 공연 관련된 콘텐츠가 30% 먹방이나 국방이 25.9% 스포츠가 23.1% 등등 등 물론 이제 이거는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만 중복금따위 가능하고 최대 5개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합선을 하게 되면 100%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중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TV 예능 및 드라마 등의 짧은 영상 이거는 참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 역시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기는 쉽지 않은 영상이죠. 어, 최근에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게 보는 TV 드라마와 예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상한 변호사고 영우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름 없는 저 채널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채널에서 어, 처음에 0.몇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시청률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10%를 준 넘어가는 도, 예.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시청률이 나오지?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아주 초대박이 났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건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방영동이 나가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꽤 반응이 좋아서 제2의 오징어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게 하시는 전 유튜브 때문이었었어요. 그 뭐냐면 원래는 어 물론 이제 다양한 곳에서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우영우와 관련된 영상 클립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몇 개를 보다가 아, 이거 재밌겠네. 그래서 보기 시작을 했고 어 현재 뭐한 절반 정도 본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TV 드라마 중에서는 꽤나 어. 의미가 있는 영상이 아닐까? 물론, 거기에 그 영상 덕분에 또 갑자기 뭐, 최근에 자폐환자를 너무 뭐, 응? 음? 미화해서 표현을 했다는 등 되게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음,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는 건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끝이 난 그래서 되게 아쉬운 거긴 합니다만 뭐냐면 놀면 뭐 아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WSG 원업이라고 해서 12명의 여자 가수들 가수뿐만이 아니고 뭐 배우나 뭐 이런 분들도 섞여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12명의 노래를 잘하는 여자 연예인들을 모아서 4명씩 세개조를 만들어서 음 신곡을 발표를 하고 뭐 콘서트도 하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어, 물론 이제 저는 거기에서 출연하는 가수 중에서 제가 되게 어, 예전에 좋아했던 걸그룹 멤버였던 분이 있어서 재미있게 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걸 하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음, 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WSG 워너비 라고 하는 방송 클립이 많이 나와서 재밌겠네 하면서 보게 된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첫 번째인 TV 예능 및 드라마,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연예 가수 공연 관련 이두 개는 실제로는 공중파 또는 TV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컨텐츠죠. 그리고 교육 정보 컨텐츠 이거 이제 두번째 있는 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이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현재 못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뭐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의 실력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꼭 찍어서 보고 이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수세미는 저희 어머니께서 뜨개질을 뜨신 거고 그다음에 매년 겨울쯤 되면 이제 그 다니시던 노인복지관에서 그 자원봉사식으로 애기들 털모자를 떠서 예, 이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그렇게 뜬 털모자를 아프리카 같은 거 그랬는데 이제 좀 어, 낙후된 곳에서 사는 곳에 이걸 보냈는데요 그럼 신생아들한테 머리에다 씌워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신생아들의 어떤 생존율이 되게 높아진다고 해서 저 어머니 그거 하신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드셔서 되게 금방 뚝딱뚝딱 뜨시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봐도 되게 많이 뜨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뜨개질을 되게 잘 하셔서 저희 어릴 때는 뭐 겉에 입는 스웨터나 이런 것들은 다뭐 가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어머니가 예, 뜨개질을 떠 주셨었고 더 어릴 때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털모자 뭐 장갑 이런 것들까지 다 어머니께서 뜨개질을 떠 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께서 뜨개질 하시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다 찍어서 꾸준히 올려보면 좋겠다 싶은데 뭐. 마음은 있지만 또 이제 또 저도 하는 일도 있고 또그 사로 시간 맞춰서 촬영하기도 쉽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겨울에 김장 하시는 거. 저희 어머니가 또 되게 독특한 김치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 싶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뭐 뜨개질 같은 거뭐 김치 담그는 거 같은 것도 따지고 보자면 교육이고 정보거든요 어 뜨개질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뜨개질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김치를 담가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김장윤상 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의 것들 또는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강사 생활을 지금 30년을 좀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30년씩 살아가는 제 이야기를 올리는 것도 그거 역시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강의하는 어떤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컨텐츠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가령 예를 들자면, 음, 뭐, 쇼핑몰 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품은 어떻게 올리세요? 상품 사진 어떻게 찍으세요? 같은 그런 영상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콘텐츠가 진짜 많죠. 유튜브를 통해서, 아,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알게 된 것도 많고, 가령 예를 들자면, 뭐, 그 세계사, 뭐 우리나라 역사, 이런 거에 관련된 채널들, 또는 물리학,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어쨌든 되게 다양한 교육 정보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그런 콘텐츠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먹방, 쿡방, 여기서 먹방은 이제 음식 먹는 방송이고 쿡방은 요리하는 방송을 얘가, 어,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먹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려면 쉽지 않죠. 내가 그렇게까지 음식을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 그 정도의 위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쿡방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음, 되게 괜찮죠. 제가 그 다른 곳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이제 연세가 한 40대, 50대쯤 되신 이 가정주부분들께서 본인이 유리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어서 배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꾸준히 올리시면 꽤나 조회수나 구독자 수 모으는 것도 비교적 뭐 수월하다고까지 말하긴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빨리빨리 빨리 성장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쪽은 글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니 축구니 하는 그런 어, 경기를 보여주는 왕도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누구죠? 그분 저기 김종국 씨가 김종국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헬스하고 이런 것들 을 보여주는 것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 그 스포츠일 수도 있지만 스포츠 운동일 수도 있지만 교육이나 정보 콘텐츠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콘텐츠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꾸준히 하시게 되면 그게 음 본인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정리해보는, 영상으로 정리해보는 의미가 있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좋은 정보를 좋은 어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브이로그라고 하는 항목은 여기 표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브이로그는 사실은 딱히 항목을 따로 나누지 않은 것 같은데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가 무언지를 좀 보자면, 아, 어, 이거는 아, 순서가 좀 그렇군요. 브이로그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다시, 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다양한 좀 분야를 어, 관리를 하시고 올리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러면... 유튜브를 기준으로 해서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된 콘텐츠에서 첫 번째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이건 이제 업로드 기준입니다. 앞에 거는 시청 기준이었었고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무엇을 올리느냐면 하 피플앤블로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블로그가 우리가 말하는 이 브이로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블로그는 웹 그 다음에 로그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기록 이라고 하는 의미 이고요 브이로그는 비디오 로그니까 영상을 통한 기록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 사람에 대한 이야기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요 그게 55% 되니까 그 뒤에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뮤직, 뭐 뉴스앤플리틱 뭐 교육, 영화, 스포츠, 여행 등등 우리가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영상들은 다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현재가 2022년 8월 11일 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틀 전, 사흘 전에 이 우리나라에 비가 무척 많이 내려서 음 되게 큰 사고들이 있었죠. 막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어딘가에서는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본 영상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는 영상이에요. 어딜 돌아다니느냐면 물에 잠긴 강남 일대를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 지하철 내부의 모습, 도로의 모습을 그냥 찍었어요. 그냥 설명이 보고 아무것 없이 또 없이 그 상태다 한 시간짜리 불량의 영상인데 보면서 어 되게 심각하구 나라고 느끼게 했었지만 또 하나 느꼈던 건 뭐였냐면 생각보다 조회수가 되게 많구나 만삼이 보는구나. 이거는 말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만 그냥 영상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어서 되게 어, 의미있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즉그 장면이 영상에 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던 영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가 됐던 갖고 계신 별도의 카메라가 있으시면 그걸 이용해서든 찍을 수 있으면 그건 모두 콘텐츠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찍을 수 없으면 콘텐츠가 될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일단 뭐 가장 만만한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자면 일단 브이로그일 것이고요. 일상생활 중에 비디오로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업무, 여행, 생활, 여가 등등 다양한 생활용 콘텐츠가 될 것이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가정주부가 그 남편 출근 시키고 아이를 주차에 보낸 다음에 집 청소하는 거를 매일매일 찍어서 올리시는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청소하는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것들도 간략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영상도 본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신입 변호사의 뭐 출근길 뭐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영상들은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뭐 약간 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예, 생각보다 주에서 많이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수험생이 그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이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카메라 켜서 녹, 이 예, 실시간 방송인 건지 녹화 방송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자기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별다른 특별하게 어떤 그런 어, 다양한 효과를 넣지도 않고 그냥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제목이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와 같이 공부해 보지 않을래요? 뭐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영상 올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브이로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콘텐츠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어떤 쇼핑몰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어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쇼핑몰 홍보한다거나 반면 상품을 리뷰한다거나 회사를 소개한다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한다거나 이런 류의 영상도 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이 상품 리뷰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자 지금부터는 창살 없는 방금창 스마트락에 대해서 강도 측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 락 장치를 해제하고 측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유리는 국내에서 제일 얇은 2mm짜리 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리에는 어떠한 충격도 가해지지가 않는 게스마트락만의또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 되십니까 자 힘이 좀 남아 돌았으니까 한번더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꽉 잡으십시오 자한번더 반대로 자, 준비하십니까? 자, 이상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음, 제가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또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음, 중소기업에서 창문방범을 위한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 이 그, 소개한 분이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되게 재밌어요 뭐 제발 그만해요 하나 살 테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뭐 이런 식의 댓글부터 들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성지가 되어버린 되게 오래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영상들을 찍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그 영상은 보셔서 알겠지만 영상 자체가 되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진 건아니고요 그분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sbs 가 어딘가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뭐랬느냐 그냥 갖고 있던 스마트폰으로다가 대충 찍은 거래요 근데 왜 찍었느냐 그랬더니 뭐랬냐면 자기네 회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되고 그래서 남들이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지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꼭 찍은 거래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있는거 그대로 그래서 어떤 오히려 그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어설프다 보니까 좀더 진정성이 있는 이 영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영상을 올리고 효과가 있었습니까라고 했더니 바로 효과 나온 건 아니고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슬슬 효과가 나와서 지금은 꽤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던 영상도 봤거든요. 상당히 성공적인 그러니까 정말 마케팅이고 뭐고 전혀 모르지만 진정성 하나로다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컨텐츠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임의로 정한 명칭입니다. 이거는 제 상황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좀 적어놓은 건데 작가 인터뷰, 전시장 영상, 작품 제작 과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소개했던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 말고 전통사회TV라고 하는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회 부글씨하고요그 다음에 전각이라고 그 돌로 도장 새기는 거 흔히 낙관 도장 이라고 말하는 거 그걸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그걸 다 인천에서 에 예, 서예 초대 작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음, 그 전부터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음 그렇게 서예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개하는 채널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전에는 북글씨 쓰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영상 저는 아니고 저희 선생님이 북글씨 쓰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어 채널이었었고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음이 서예 전시회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집합 금지 때문에 이제 2020년도에 전시회 세팅은 다 끝났는데 일반인들 방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에 이렇게 전시만 있는 상황이 돼 버려서 그거 갖다가 영상을 찍어서 좀그 채널에 올려 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때 이제 개인 채널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하루가 서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당시 어땠냐면 느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서예대전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별로 다가 매년 이제 그 서예 공모전을 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단한 군데도 전시회를 못 열었거든요. 전시 예, 공모전 다 했는데 그래서 그냥 래 도록만 나눠주고 끝났는데 어, 인천만 그 덕분에 이제 영상으로다가 예,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자료로 남은 거죠.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좀 좋았다 그래서 어, 아예 그 인천사회 옆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음, 인천시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 열리는 좀 규모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전시회는 제가 가서 다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뭘하고 있냐면,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전시장 영상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것만 올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인가부터는, 어, 자주 하는 건 아니고, 한두 달에 한번 정도씩 해서, 전통 서예나 뭐 민화나 뭐 문이나 등등 이런 전통예술 쪽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이 작품을 실제 만드는 과정들을 촬영을 해서 소개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기록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물론 작가가 자신만의 어떤 그런 음, 것들을 올리기 위한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의미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들은 어디를 어떤 채널 어떤 음,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유튜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이건 네이버 TV라고 하는 건데요 어, 서비스로 운영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유튜브하고 거의 유사한 동일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도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 TV도 있을 것이고 카카오 TV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과연 이 중에 음, 어떤 채널을 이용하는 게이 노력 대비 효과가 좋을까 또는 어떤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내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동영상 컨텐츠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이로그, 이건 이제 별도 자료 없이 이 화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이로그는 앞서서도 제가 잠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이라고 말하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영상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 보시면 뭐어 애완동물도 좀있고요이렇 어, 음식에 관한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행을 한다거나 뭐 요즘에는 또그 차박 캠핑도 유행이니까 내가 만약 차박 캠핑을 좀 한다면 그갈 때마다 영상을 찍으시면 되겠죠 사실 저는 요즘에 아직까지 이제 컨텐츠로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지역문화 사업에 좀 관심이 좀 있어서 이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어그 회복탄력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 이제 그어 요건 좀 보고 얘기하하 겠다 어 저는 이제 최근에 인천서구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복 모니터링단 이라고 하는 어. 행사에 지원을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 교육받는 것들을 음다 지금 일단 사진과 짤막짤막한 동영상을 찍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는 동안 나중에 이제 짬날때 하나씩 하나씩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올리려고요. 어차피 그런 것들이 음 그런 활동도 나중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잠자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지 싶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ASMR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 비교적 예전만큼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한때는 ASMR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 영상은 관계없이 오디오로 다승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 구기는 소리 종이 찢는 소리 뭐 비누를 칼로 써는 소리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소리들만을 예, 영상으로다가 컨텐츠 만들어 내보내는 거예요 빗물 이뭐차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를 성능 좋은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예 ASMR 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예볼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ASMR 검색해 보시면 진짜 다양한 ASMR들이 있습니다. 뭐 연필 깎는 것도 깎는 모습이 아니라 연필 깎는 소리를 들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뭐그 그 ASMR을 위해서 아주 성능 좋은 고성능 오디오레코더도 꽤나 많이 팔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그렇게 그냥 크게 부담없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나이 좀 있으신 연세 좀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 숙제를 제가 뭐라고 해드렸냐면 영상을 본인이 갖고 있는 영상 중에서 하나를 삶막쌀막하게 편집해서 올리세요 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르신 한 분께서 뭘 올리셨냐면 그분이 뭐야 취미가 등산이 취미세요 그리고 등산하러 가서 그 우리나라도 의외로 뭐 미국의 나이아 가라나 이런거 그만큼 크진 않지 만 뭐, 우리나라도 의외로 이렇게 폭포가 되게 많대요 외국에 뭐 나이아 가라니 뭐 이런건 지금 어마무시한 것들은 아닐지 몰라도 작은 규모의 이런 폭포들도 많고 해서 그런 데를 많이 다니시게 되는데 갈 때마다 그영상들한 5분 10분씩 찍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네, 예, 포포스 떨어지는 모습들을. 그래서 그 영상을 한 개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일주일만에 몇천 건이 나와서 그 이후로 다 꾸준히 올리려고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저랑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지금도 올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들 중에서 원하는 예,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 어,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음 그렇게 올리실 때 저작권이나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작권, 초상권 같은 그런 법령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 필요할 때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좀뭘좀 말씀을 드리느냐 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할때 어떤 앱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요거 이후에는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앱도 간략하게 소개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훨씬 더 많이 소개를 드리는데 예, 음,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좀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 먼저 소개할 건 이겁니다. 유컷 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첫 번째 에 있는 요거입니다 어, 얘는 유컷 이라고 하는 앱이구요. 얘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자르고 다듬고 결합하고 압축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비디오 편집기 앱즉 스마트폰용 편집기 앱입니다 그래서 얘는 좋은게 뭐냐면 어 무료 버전 인데 어, 화면의 품질이 좀 저하되거나 워터마크가 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 라는게 뭐냐면 이제 뭐그앱 로고 같은게 앞이나 뒤에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떤 앱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는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그걸 뺄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특징들 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프로페셔널 레벨 병합 어, 그 다음에, HD니까 고화질, 고화질 편집이 가능하고, 그리고, 블리미 스플라이싱, 별도의 클립 생성이건 뭐냐면, 한번쭉 찍은 영상을 쪼개서, 별도로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어, 여기서 프로페셔널 레벨이나 뭐, HD 화질, 이건 어지 몰라도, 이런 것들, 블리 스플라이싱, 뭐, 비디오 속도 제어, 음악 텍스트 추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하는 데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만 있으시면 알 수는 없겠고, 다만, 어, 글꼴이나 스타일, 필터 등등 이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이거 가로세로 화면 비율 이것도 역시 다른 데로 도 대부분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화면에 가로세로 비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 있고, 배경과 테두리 추가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비디오를 압축하고, 변환해서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게, 이 유컷 이라고 하는 앱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컷 이라는게 있고요그 다음에 음,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텐데 파워 디렉터 라고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파워 디렉터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 버전으로 발표한 겁니다 최대 4k 해상도까지 지원을 하고요편집툴도 되게 다양합니다 음, 최대 4K 상대로 다가 동영상 편집 및 제작이 가능하고 뭐 속도 조절, 이건 납입도 있었죠. 그 다음에 비디오 안정화 기능으로 다가 떨리는 영상 보정. 이거는 없는 앱들도 많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찍게 되면 걷는 이 발걸음 때문에 충격이 와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거든요. 그거를 보정을 해서 안, 안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떨림 보정을 하게 되면 제가 찍은 것보다 조금 화면 크기가 작아지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 제공을 하고 인트로 영상을 별도로 다이아웃하 수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 변환 기능 이게 왜그 목소리 변조하는 그런 식의 되게 재미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마키는 뭐냐면 지금 이 뒤에 배경이 이색뭐 짙은 파란색으로 다 보이는데 음이 상태에서 제가 뒤 배경을 다른 것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크로마키 그린 스크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동영상 합성해서 어, 뭐가들자면 어, 남자 배우 따로 찍고 여자 배우 따로 찍은 다음에 두 개를 합성을 해서 서로 마주 보고 나서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 이쪽에서 보이는 거로다가는 여기 보이는 요거 블렌딩 기능으로 특별한 느낌 연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사람 모습인데 그 안에 배경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블렌딩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비바 비디오 키네마스터 파워디렉터 모바일보다 다운로드가 많고요 무료판 기준으로다가 다운로드가 1억게가 넘는답니다 음악 텍스트 스티커 등등의 효과를 이모티콘 브이로그 등등 이런것들을 제공하는 무료 비디오 편집기이고 동영상 편집 자르기 병합 기능을 제공한답니다 을 어, 개인적으로는 이 비바 비디오는 부담없이 편하게 예, 초보자들도 여기 적혀있듯이 초보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편집앱이고요 사실 이 비바 비디오를 가지고 강의를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안이 비바 비디오 강의 안이제가몇년 됐나 한 2, 3년 이상 됐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이걸 가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음. 약간 광고가 좀 심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로 광고를 눌러서 작업하다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쨌든 한동안 많이 사용을 했었고 었 어, 만일 여러분들이 광고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를 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유료로 다 구입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구입하신뭐 금액이 제 기억으로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하나 정도 쉽고 편하게 쓸수 있는 앱을 돈 주고 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캐주얼하고 편하게 쓰실려면 전이 비바비디오를 비용을 지불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는 전문가용 비디오 편집 앱이 됩니다 전문가용이에요 그래서 이 앞서서 소개했던 앱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음 거의 대부분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워터마크가 들어가요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워터마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못 쓰는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의 제한을 돕고 그래서 만일에 워터마크를 꼭 제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제한되는 어있 기능을 쓰고 싶으면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특이한게 뭐냐면 앱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게 아니라 매달 음 일정 비용의 사용료를 막 전화요금 내듯이 내셔야 되는거고 어 이걸 이제 보통 요즘에 구독 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 내가 상황상 컴퓨터로 영상 편집하기 쉽지 않지만 좀어 퀄리티가 있고 좀 아주 디테일한 영상 편집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예, 키네마스터가, 뭐, 부동의 유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음, 뭐, 일단, 예, 무료로다가 쓰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여기서 특징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되게, 어, 키네마스터만의 아주 좋은 효과라고 말하는 것들은 또 대부분 다 유료기도 하고, 예, 사용 방법이, 가볍게 배우게 안되는 좀 까다로운 앱이어서 이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모라고필모라고 어, 필머라고 하는 거는 언더쉐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고 iOS가 이제 애플 아이폰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이제 스마트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니 뭐냐는 스마트폰을 말하는데 네, 둘다 재원을 해주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 아이폰이든 삼성 갤럭시든 상관없이 동일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음악도 되게 많이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티커 필터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 무료이고 광고가 없어요. 그것도 되게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앱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기능들은 앞에 것들과 비교해 보시면 예, 비슷한데 사용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캡컷입니다. 아, 이거는 앞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타임라인 편집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타임라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캡컷 연습을 하면서 그때 말씀 드리게 될것 같고요. 음, 얘가 좋은 점은 어, 무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쉽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여기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어 템플릿을 이용해서 정말 쉽게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 몇 개만 넣어서도 생각보다 퀄리티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어한 가지 좀 물론 이제 이것만이앞에 소개한 것들 중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이런 앱들 중에서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앱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이 IT 쪽에 관련된 디지털 산업이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중국에서 제작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캡컷도 그렇고 스마트폰 앱 중에 틱톡, 틱톡도 예,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그 틱톡을 중국, 뭐 미국에서 퇴출시킨다막 이러면서 또 되게 뉴스가 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식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 전기자동차도 예, 중국에서 꽤나 많이 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 수없이 이런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자담배. 전자담배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게 중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안면식 기술이 또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리 왜 길거리에 보면, 이, CCTV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얼굴이 찍혀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다일일이또 찾아봐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는 어, 사진 찍힌 인물 사진만 있으면 에이, 그런 영상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바로 인공지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면 인식 기술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나 다양하게 어, 그 기술들을 사회에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캡컷은 여러분들께서 써보시면 되게 다양한 효과들을 쓸수 있습니다만 음, 중국산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캡컷에서는 어떤 기능게 있냐면 그 내가 말을 하면 그 내용을 글자로 다 바꿔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촬영한 영상에서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대사 자막 달아주는 그런 효과들도 예, 제공을 합니다. 꽤나 다양하게 재미있게 효과를 쓰실 수,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 관한 것이었고요 컴퓨터 동에서 편집 프로그램은 딱세 개만 소개합니다. 를 여기서는 다른 것들 워낙에 많은 양이 계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것들 한세개 정도 소개를 하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다른 예, 영상 앱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앞서서 제가 그 파워디렉터라고 하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 앱을 말씀 드렸는데, 그거에 컴퓨터 버전입니다. 컴퓨터 버전도 버전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어, 현재는 파워디렉터365라고 하는 이름보다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프리미어, 표, 여기 좀 보면 뭐라고 되 있냐면, 프리미어 프로의 성능에 가장 가까운 중급 무료 편집기의 최강자래요. 어, 표현이 되게 좋은데, 프리미어 프로는 그 포토샵을 만든 아도비에서 만든 영상편집용 프로그램이고요 어, 방송국처럼 이렇게 정말 대형 음, 영상편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지간한 그런 스튜디오에서는 프리미어를 거의 뭐 표준으로 사용하다시피 사용하고 있고 역사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프리미어는 제가 프리미어를 처음 면져본게 1990년대 중후반 이었거든요 1990한 6,7년 그때 쯤에 제가 처음 면져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으니까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파워디렉터 역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몰라도 예, 어쨌든 꽤나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차이점은 프리미어는 전문가용 즉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파워디렉터는 일반인들을 위한 예, 그런 건데 성능이 꽤 뛰어나다고 볼수 있겠죠 현재 기준으로 버전 20까지 출시됐고 20년 가까이 역설지였대요 그리고 음. 구독 방식으로 3 6 5 버전이 나왔고 그러면서 효과나 음원 등의 콘텐츠가 되게 풍부해졌고 그리고 저작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소스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이 있어서 그냥 사용해보시면 돼요 그냥 깔아서 쓰시다가 아 유료 버전에서만 제공을 하는 기능들이 필요해 그럼 그때 가서 한 달에 9,000원씩 내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9,000원씩 매달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다는 무료 버전 쓰시다가 유료 버전에 있는 기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데 그럴 때 그달 9,000원 결제하시고 유료 버전 기능 쓰시고 한달 지나고 못뭐 쓰게 되면 또 일반 버전으로 다 쓰시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 디렉터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여든 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육 어, 60대 중반쯤부터 이제 노인 복지관 같은 데 다니시면서 다양하게 컴퓨터 공부좀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 파워 디렉터를 한몇년 전인지 한 7, 8년 전 쯤? 처음 써보시더니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만큼 컴퓨터 많이 안 쓰시지만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한것같서 편집하고 되게 재미있게 영상을 만드는 그런 걸예그 연세에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지 되게 쉽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곰믹스 이거는 사실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국산이라서 소개하는 를 건데 여기엔 지금 국산 편집기 자존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음 그렇게 기능이 썩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외국에서 만든 거에 비해서 메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 사용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좋기는 한데 음 어쨌든 성능을 아주 훌륭하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예, 쓸만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1년에 49,000원이래요 연단위로 다 구독을 한다는 얘긴데 어, 기능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앞서 소개했던 뭐 파워디렉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곰은 저거죠. 우리 그 곰플레이어라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동영상 보는 이 예, 동영상 뷰어. 예. 그것 중에서 곰플레이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외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전문가용 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건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통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 앱이나 프로그램들은 여, 촬영된 영상 자체를 편집하는 것 쪽에 타겟이 맞춰져 있었고 얘는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색보정하고 오디오에 적합하대요.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면 동영상계의 음, 동영상 편집계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생각보다 성능이 뛰어난 건 좋은데 그 성능을 제대로 맞춰 주려면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예, 그 일상적인 컴퓨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어, 앞서 잠깐 말로 언급했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쓰시려면 예, 꽤나 음, 성능이 높은 그런 컴퓨터를 이용하셔야 되는 단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잘 쓰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다가이 편집하는데 쓰는 이, 마치 그 음악하는 분들 믹싱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긴 별도의 그 영상 편집하는 또 하드웨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무료지만 음 어쨌든 이것도 또 제대로 쓰실려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영상 편집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거 말고도 아까 잠깐 언급했던 프리미어 프로라던가 그 다음에 한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 소니 베가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류의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말 손쉽게 쓸수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은 사실 이제 그게 어, 윈도우 10 버전부터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윈도우 7 까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용 영상 편집해 주는 앱이 있었거든요 모비메이커라고 지금은 모비메이커를 쓰려면 강제로 프로그램을 깔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구하는 것조차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주 기초적으로도 영상을 그냥 간단하게 어, 편집하고 하는 것들 가능했던 그런 유형들도 있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무비 그 윈도우 마켓에 들어가서 보시면, 음 거기서도 꽤나 다양한 영상 편집 앱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제가 략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서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일단 첫날 강의는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좀더 다양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었 음, 들어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중간에 마이크가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에러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다음 강의부터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드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베타버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의사였습니다